현재 대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곳은 인구 비율이 좋고 면적이 좋은 달수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 달서구가 그나마 신년부터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대구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월 4일 용산동 6중원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최고가는 2억 4천에서 지금 현재 1억 4천 9백 그리고 죽전동 빌리브 메트로비오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7억 2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평균적으로 35평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볼리동 24평 마찬가지 2억 3천 5백으로 최고가는 4억까지 거래되었는 아파트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월성 센트로파크 마찬가지 1억 천 최고가는 1억 7천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리동 센트럴빌리시트 마찬가지 최고가 크게 뭐 요동친건 없지만 5억 9천에서 현재 4억 9천 7 0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대곡동 25평 최고가는 4억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올라가다가 2억 중반에서 후반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천동에 진천태왕 아나스 최고가 4억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한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뭐 크게 가격이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연산동 마찬가지 1억 7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2억 3천 5 0에 거래가 되었는데 거래량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도원동 마찬가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적은 평수와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고가는 2억에서 현재 1억4천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죽전동 빌리브 메트로뷰 마찬가지 최고가 7억2천에서 5억6천으로 계속해서 빌리브 메트로뷰는 이게 지금 현재 날짜다 보니까 그나마 두 건이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두류 센터 빌리시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아까도 거래가 되었지만 5억9천에서 마찬가지 4억9천 현재 그나마 1월달에 일부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고요. 12월달 같은 경우는 장기동의 코롱하늘채 최고가 4억6천에서 바닥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2억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었다가 그나마 3억4천에 다시 거래가 되었고 죽전타운 우방죽전타운 같은 경우는 최고가 4억8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3억2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 용산자이 같은 경우는 최고가 6억 6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하로 6억 3천. 사실 뭐 그래프는 엄청나게 거래가 뭐 많이 좀 이루어지면서 푹푹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도 않네요. 6억 3천. 그리고 유천동에 진천역 AK그랑폴리스 최고가는 4억 6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3억 2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진천동 진천역 계룡 리슈빌 최고가는 7억천만원까지 거래되었다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려와서 현재 5억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월성동 월성보성1단지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최고가 3억4천8백까지 거래되었다가 현재는 2억대까지 하락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별의별매마을 엄청나게 거래가 많네요. 1억 8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계속해서 하향하는데 1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상인 평광멘션 같은 경우는 최고가 3억 1000만원 거래되었다가 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2억 1500까지 거래가 되었고 이곡동 한샘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습니다 최고가 2억 4천에 거래되었다가 현재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1억 9천 큰갭 차이는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한샘 이곡동 마찬가지 똑같은 아파트인데요. 계속해서 일부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고 29일 29일 동일하죠. 6층 19층 그리고 죽전 등 죽전 그린빌 같은 경우는 실제 최고가 3억 7천 거래 되었는데 현재 2억 8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월성동 2편한세상 최고가 7억 2천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4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월배 아이파크 최고가 6억 1,450만 원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3억 8천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대곡동 대곡역 화성파크들인 같은 경우도 거래량 일부 좀 많았는데요. 25평이 가장 거래가 많다는 뜻입니다. 최고가 4억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억 8천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성 모성 1단지 엄청난 거래량 마찬가지 아까 확인했는 것 같고요. 감산동의 사삼정 브리시트 용산 같은 경우는 35평 4억4천에 거래되었는데 최고가는 6억7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월성센터로 1억6천3백에 거래되었는데 17평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는데요. 실제 확인해보면 1억7천에서 계속해서 1억5천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청부터운 마찬가지 일부 거래가 좀 있었는데 최고가는 3억 8천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계속해서 하락해서 2억 5천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량은 일부 계속 있는 편이고요. 단지 금액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물론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직도 계속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은 계속해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광고를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만집 앞에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가서 직접 거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다가 아니다. 실제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한번 내놓어 보시면 급하게 매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렸다고 망연자실만 하지 마시고 한번 다녀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하락한 이유는 갭 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이게 평생 하락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되고 또 금리가 하락되다 보면은 다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상승은 하는데 현재와 같이 이전처럼 이 정도로 상승할 일은 없겠죠. 어차피 우리는 투기 세력과 갭 투자라는 것에 학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는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기대하시는 것 마냥 예전 가격 7, 8년, 10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갈 일은 많이 없는데 댓글에 보면 엄청나게 다양하게 얘기들을 적어놨어요. 폭락이다.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아직 그런 상황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추론하기에는 사실 진빙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은 저마다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